썸은 아, 거야? 은 예. 거야? 확실해? 음. 확실해? 어딨어? 야 썸은 거야? 썸은 야 근데 엉덩이가 거야? <웃음> 썸 <가더라고요>. 엉덩이가 은고야 엉덩이가 나고요 크리스마스 색깔? 어, 빨간색도 되고 초록색도 되고 어, 핑크 공주네 핑크 공주 제법 괜찮지 않아? 혜리야? 제법 괜찮지? 아 완전 여유 가지 색깔이야 그리스도 고모지색깔 재밌겠다 이거 혜리은 친구와 놀고 집에 오면 쉬고 싶어? 아니면 집에서 더 신나게 놀고 싶어 상관없이? 아 응, 신나게 놀고 싶어 놀고 싶어?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혜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더 편해? 응 그치? 글로 표현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그 말로 표현하는 게더 쉬운 것 같아? 글로. 글로 표현하는 게? 부끄러울 때. 있어. 음, 그렇구나. 나탈아요 이제 나탈 언니 물건을 뺏는 거 좋아한다. 맞아.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언니가 먹고 있는 음식을 뺏는다, 안 뺏는다? 안, 안 뺏는다. 한다. 어, 알았어. 잘 알겠습니다. 거고, 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색칠하면 언니처럼 예뻐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야 아 내가 예쁜 그림을 그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야 응? 참아봐 뭐. 번 졸리구나 너? 너 그림도 예뻐 언니가 도와주니까 더 예쁘게 그 언니는 완성이 됐네. 응. 언니는 무인게이었더니 응, 예뻐. 어, 갑자기? 나나나나 뺏었어. 내가 먼저 아빠 상투하때 이거 뺄거든. 내가 맞아. 이거 언니가 들고 있었잖아. 뺏는 건안 돼. 언니 내가 이거 꺼냈더 아빠가 상투하기 전에. 어 책은 권이라고 음, 읽어야 돼. 태는 음. 몇? 몇 권일까요? 하면서 리가 세봐 하나 내가 찢었어 나야봐 찢으면 어때? 먹을 거면 마저 다 먹어 이렇게 남기지 말고 알았지? <웃음> 알 모양들을 봐 가까이서 <웃음> 아니 같이 봐야지 같이 이렇게 봐 검정... 검정 짓박이? 응 음. 아니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어, 뭘 먼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약간 추워서 그청 같은 내가 얘기 어. ]이다. 닭 소리 따라할 수 있는 분. 닭의 <웃음> <웃음> <웃음> 속에 병아리는 흰자와 노른자를 먹고 자란데. 어 응. 그렇구나. 아나 먹... <웃음> 먹지 마. 나다 크면 치킨으로 먹어. <웃음> 팔 어디 <어딨어요? 웃음> 있어요? 팔 거기서요? 그러면 머리카락 어디 있어요? <웃음> 그러면 팔꿈치. 팔꿈치 어딨어요? <웃음> 손에 장갑을 껴야될 때가 있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정팔 때점프때 어. 그리고 또건 건투할 때 권투할 때 그리고 또, 또... 그리고 아, 어. 아니 어 텐기도 할말 있대 어, 텐... 네. 추운 겨울 때는 무슨 장갑을 끼죠? 장갑, 장갑. 추운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웃음> 말할까 지금 <것 같아요>. 음. <웃음> 추운 겨울에 손에 끼는거? 장갑? 장갑 장갑이에요? 아니 <웃음> 말하지 말라고 하대 <하네. 웃음> 어? 아니야 너가 말한거야 테리 그러면 우리 장갑 끼고 네. 완전 어? 먼지가 되자 눈라어졌어알맞지 <놀라> <웃음> 미끄러져 조심해 시사고 있어. 시사고 어, 있어. 응. <웃음> <웃음> 테리야, 엄마, 엄마. 태리 엄마, 고개 들어봐. 잠깐만. 하나, <웃음> 둘, 셋. <웃음> 귀여워. 자, <웃음> <웃음> 그렇게 만든 다음에. 네. 방구구. 방구구. 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드세요.